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인TV의 박종인입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이죠. 가동 중단에 대해서 어, 이정윤 원전 안전과 미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서 좀 가물가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다뤄보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 좀 보시면서 향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또 한번 주의 깊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바쁜 시간 중에서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시죠? <웃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예전에 저희가 그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음. 그 오염수 그 방출 관련된 것이 이슈가 돼서 한번 모시고 간 다음에 또 라이브로 또 진행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음. 어, 오늘도 좀 다시 모시게 됐는데요. 어, 일단 우리나라 원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원전이 몇개 있고 또 어떤 원전이 지금 폐로된 상태인가요? 우리나라 원전은 전체가 한 30기 정도 30개 되고요. 네. 2 4개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음. 2 4개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중에 4개가 건설 중에 있고, 2개는 폐로가 됐습니다. 음. 그 중에 하나가 고리 1호기고, 음. 하나가 월성 1호기입니다. 음. 하나는 경수로고, 하나는 중수로고. 어, 경수로가 그러면 이제 중수로가 4개고 나머지 다 어, 경수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수로가 4개인데 중수로는 이제 캐나다에서 어, 들어온 기술 경수로는 미국에서 들어온 기술입니다 음. 경수로, 중수로 얘기는 아. 이제 나중에 그... 좀 검색을 해보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기가 있는데 그 중에 폐로 된 것은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지금 월성 1호기가 어 여러가지 지금 논란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려고 하고 있는데요. 월성 1호기도 대체 어떤 원전이고 언제 폐로 됐는지요? 그 보통 중수로라고 그러는데 중수로라는 것이 경수와 중수 그러니까 중성자 하나 더 있다고 중수입니다. 그래서 물 H2O 똑같고요. 근데 거기에 중수가 중성자 하나 더 있어서 D2O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냉각제로 쓴다는 거예요. 열이 발생하면 열을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핵연료는 열을 냉각시켜 주지 않으면 어, 온도가 이런저런 보안대로 올라갔고 실제로는 자연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온도 그러니까 30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구상의 녹일어 대부분 모든 걸다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냉각시키는데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수를 하고 캐나다에서 들어온 600MW짜리 원전이고 작년 구, 어, 12월 24일 원안니가 어, 영구정지 승인함으로써 페로가 된 거죠. 지금 음, 네, 네. 실제로 페로는 최근에 됐네요. 그렇죠, 작년 12월 24일. 음. 음. 네. 어, 보통 그럼 원전이 이제 페로라는 것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일단 어, 규제기관이 이를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규제기관이 승인을 해야 되고요. 어, 그, 이후에는, 해로 계획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몇년 안에 어떻게 해체를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하겠다. 그런 것들을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해체와 동시에, 어, 정지와, 연구정지와 동시에 해체를 들어가게 됩니다. 음. 해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즉시 해체와 지연 해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즉시 해체를 책 기준으로 어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체가 될 예정인데 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음. 당장 해체할 날니까그 많은 폐기물을 어디쌓아놓냐 음. 이제 이 문제까지 이제 고려돼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도 진행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이라는 데서 원전을 관리하는데 한수원이 요구를 하고 그럼 규제기관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안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해체 요구하면 원안위가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래 이거는 뭐 폐로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면은 폐로를 하게 되는데 가동중지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는 통상 바로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 이제 그렇죠 그렇게 예, 해도 예. 1번년 2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음. 15년, 20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해체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죠. 준비부터 말씀하셨죠? 과정부터 뭐 모든 어, 그 사실 해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용화의결료를다 끄집어내서 그렇죠. 안전한 데다 저장해야 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비용이 또 추가되고요. 음. 어, 여러 가지 어, 오염된 어, 핵 폐기물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이고 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폐기물 어디다 쌓아놓을 것이냐 세 번째는 그 무거운 중량물들을 해체 과정에서 안전하게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음. 관건이 됩니다. 음. 그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성 1호기는 작년 12월 24일 날폐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해체 작업을 할 건데 아직 해체는 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지역, 그 월성 1호기 주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몇몇 아, 원자력 에너지를 옹호하는 단체 쪽에서는 해체 작업 하기 전에 다시 가동해라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음. 지금 다시 스적인 어,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연구정지 승인이 났고 원안이에서 어, 그걸 되돌려서 2021년, 2022년까지 이제 가동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해봤자. 다시 재가동 들어가는데 주비자가 필요하고, 음. 가동 들어가봤자 얼마 들어가겠냐. 그 전에 안전성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걸다 고려하려면, 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연구정지를 어, 어, 취사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정치적인 액션이다. 이렇게 음. 봅니다. 근데 이 월성 이록기가 사실은 원래대로라면은 꽤 전에, 꽤 전에 그, 뭐 설계 연안인가요 그게 다 돼서 사실은 꽤 전에 가동 중지가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2년 11월 30년 수명이 끝나는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정, 영, 이제 정지가 됐고 어 계속 운전 들어가는 시점인데 실제로 2009년에 대규모 정비 작업을 들어갔고 네. 어 대규모 정비 작업을 통해서 어 또 공교롭게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어요. 음, 그렇죠. 국민적인 정서도로 고려해서 어, 바로 그 다음 에지만 계속 운전을 들어가기가 어, 상당히 어려웠죠. 심리적으로도 음, 음. 정서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어, 그걸 고려해서 계속 끌고 가다가 음. 2015년 2월에 계속 운전 승인을 해주면죠. 음, 그러니까 2012년에 원래 30년에 설계 연안 그러니까 음. 아, 30년 정도까지 쓸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2012년에 원래대로라면 이제 가동을 중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 2009년에 일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좀 보완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2012년에 설계연안은 끝났지만 그래도 가동하자 라고 했었는데 마침 또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니까 2012년에 바로 재가동을 못하고 좀 끌다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가동을 다시 하자 이렇게 예. 됐다는 말씀이요 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예. 하자그랬는데 그때 수행한 내용들이 무리 수가 많았던 거예요 음. 대체적으로 지적할 만한 그, 그 당시 수명 연장 그러니까 2015년에 수명 연장 결정했을 때 문제점으로 대체적으로 지적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저는 이제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최신 기술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 그거를 지적을 하고, 어, 시민사회 활동 단체들하고 같이 공조를 했죠. 음. 어, 그것이 R7이었고, 경남용기, 어 경남용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최신 기술 기준이었는데, R7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부분을 네. 그냥 말씀로 하시기 보단 준비하신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신 기술 기준은 전체적인 이제 법령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 기준이고, 국내외 최신 연구 개발 및 운전 경험을 반영한 기술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로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게 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PSR이 있어요.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는 게 이제 periodics after e v i e w 이래가지고 PSR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10년마다 평가도 하지만 수명이 종료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계속 운전을 위한 PSR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음. 그래서 37조에 보면 이제 계속 운전을 아니, 전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성 평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PSR에서 수행해야 되는 음. 그래서 20조에 보면 이제 주기자 안전성 평가의 세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 저기 요거는 이제 그 37조 1항에 따른 주기자 안전성 평가의 내용인데 여기는 원자로 설계 시 적용한 기술 기준과 현행 기술 기준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코드 합치화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 기준을 합치화 코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건데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때 아니 그러면 설계 기, 설계 당시가 이제 1982년에 이렇게 가동을 들어간 거니까 설계를 하려면 77년, 74년 코드를 적용합니다. 기술 기준이라는 거예요. 음. 스탠다드 그러니까 수명이 끝났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2012년이 되는 거죠. 음. 2012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앞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음. 약한 2007년 코드를 적용했는데 음.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초기 설계 단기 당시가 이제 70년대고 지금 현재는 이치, 2012년이지 않습니까? 수명 종료 기간이 그 사이에 세계 3대 네. 에, 원전 사고가 다 일어났어요 음. TMI 79년에 일어났죠 체르비 86년에 일어났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각각 후속 조치가 발생이 되고 후속 조치가 기준 기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업그레이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체르노빌 때그 경남 용기가 없는 네. 체르노 원전에서 어, 사고가 크게 일어나니까아 경남 용기 안전 기준 요건을 강화 해서 나온 게 R7입니다. 음, 음. 네, R7이라고 하고. 그 시마 때는 이제 후속 조치가 이제 쓰나미라든가 지구 음, 그 기후 자, 변화. 아, 자연재해. 네. 자연재. 해 자연재에 대해서 대응하는 음. 그런 것들이 좀더 강화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초기 설계 단계하고 지금하고 도대체 기술기준이 발전소의 전체에 다 적용한 기술기준들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강화됐는지 그거를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전세에 적용을 했을 때 안전성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느냐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기를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더 어떻게 봐야 되고 어, 배관 같은 경우는 지지대가 옛날 코드하고 지금 코드하고 다르니까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싹 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970 7년에 초기 설계를 한 뒤에 사실은 세계의 세계적인 원전사고가 일어난 거죠. TMI라는 게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가 아니라요. 스 Mile Island라는 <웃음> 그 원전사고죠. 그 예. 원전 다음에 체로노빌, 후쿠시마 세계 원전사고가 일어나니까 점차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기준을 높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2012년에 수명이 종료됐을 때 재가동을 할 때는 점차 저런 사고를 겪으면서 업그레이드 된 어, 안전기준에도 부합하냐를 예.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싹 빠진 채로 그 재가동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게 예. 가장 큰 문제였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최신기술기준이라는 것이 고시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운전에 필요한 기술기준이라는 것이 음. 여기에 보면 경년열화만 들어가 있어요 음. 안전성 업그레이드는 안 들어가 있고 기기가 아. 얼마나 늙어서 이것을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는 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 기준만 정의가 돼 있어요 음. 그 다음 에 한번 보시면요 음. 예, 이게 고시에서 정의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어, 세부 사항이 전부 경련열화 음. 낡은 것이 어떻게 제대로 쓸수 있느냐는 평가 기준만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른 기술 기준 적용하는 것도 10 CFR 54.2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요 미국 연방법이에요. 음. 미국 연, 연방법인데 무슨 얘기냐? 미국 연방법을 적용하면 캐나다 어, 설계가 어, 저기 뭐라 그러죠? 유효하지 않게 아 됩니다. 왜 유효하지 않게 되냐면 음. 저기에서는 아스메 코드나 기계학회 코드를 적용하는데 음. 미국 기계학회 코드를 좀 거기에서 중수로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자로 압력관인데 음. 이제 롤루, 롤링을 해 가지고 조인트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원자로 핵심 기계의 압력경계를 롤 조인트로 어, 한 것을 미국 기계학계 코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렇게 연방법을 적용하니까 미국 코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 기준부터 엉성하게 구성이 돼 있고 음. 그 다음에 PSR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계속운전 PSR 보고서입니다. 음. 보고서에 발췌한 건데 3장의 그 전장에 보면 그 3절에 기술 기준이 있고 거기 밑에 보면 2000 7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을 유효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어, 검토를 하면서 3.2.1 F사항에 사항, 보면 음. 없어서 아스메 74년 77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냐 하면 2007년하고 2000, 어, 1974년 코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설계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될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다 빠져있는데. 음. 그 다음에 보면 어 이거는 같은 기기에서 어떤 부분은 교체를 하니까 저기에 나와 있듯이 아스메 코드 2005년으로라고 돼 있고요. 일단 음. 밑에 거는 F4가. 어 기재된 게그 1971년, 72년 코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무슨 말씀이냐. 한 기기 내에서 교체한 놈은 최신 코드를 적용해 있고 그냥 있는 놈은 옛날 71년, 72년. 그러니까 한 기기 내에서도 음. 서로 적용한 기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발전서가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다음에. 그래서 직접 자기네들이 이제 이너가, 아, 저, 어, 페이퍼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페이퍼가 월성 이루기, 어, 테크니컬 기술 기준을 적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 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월성 이루기 계속 운전해서 R7, 8, 9 이런 규제 다큐멘트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했다고 돼 있는데, 그 선택적으로 적용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음. 왜,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했냐? 무작위로 이미 취사했다.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놈은 할라니까 돈이 많이 들어그러면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예를 들자면, 다음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r 세이 경남용기 기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경남용기가 파란, 그 어, 그림으로 이제 돼 있는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경남용기거든요. 여기 보면, 오른쪽 밑에 보면, 사용해결료 방출조라고 돼 있어요. 네. 저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게 격리 문입니다. 수조 문인 수문인데, 음. 저거 2, 3, 4 5기는돼 있어요. 근데 1호기는 저게 없습니다. 왜 없냐? 음. 밑에가 해결료가 맨날 들락날락 해야 돼, 아, 들락날락은 아니고, 나가야 되는 쪽이거든요, 저게. 한쪽으로밖에 못 나갑니다. 진행을 못 하는데, 사용의 결료가 원자로 에서 나온 게, 저 밑으로 해서, 물 속으로 해서 나가야 되고, 네.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남 용기는 아래가 중수로, 월성 원전은 밑에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거를 막기 위해서, 음. 막기 위해서 수문을 다은 거예요. 2, 3, 4, 5기에서. R7이라는 규정을 적용을 해서 어, 수문을 달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음.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경남유기 역할을 하게 되고, 어, 그런데 1호기는 없으니까 저걸 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2, 3, 4호기 수준으로 음. 최소한 2, 3, 4호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안 달았어요. 음. 최소한 달안 달면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검토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심사 보고서에 전혀 언론, 언급이 없었던 거죠. 음. 다음에 보시면 R7이 이제 규제 문서인데 어, 월성 1호기 2호기에 이제 저렇게 이런 요건들이 이제 쭉 리스팅되어 있고 이거를 일일이 또설명하 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좀 이, 이, 박스가 뭐, 좀 와, 복잡한데 경남용기를 통과하는 배관들에 대해서 음. R7에서는 이중화 밸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 해당되는 이중화 대상 설치 대상 라인들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음. 그러면 2호기가 있고 1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 보면 컬럼에 음. 음. 2호기는 저게 하나하나 밸브 넘버입니다 경남용기를 통과할 때 고기에 위치한 밸브들이에요 음. 그러면 1호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2호기는 두 개가 더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음. R7을 적용하니까 저렇게 많은 설비들이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추가가 되야 되는데. 1호기는 음. 그냥 있는 거죠. 음. 그러면 1호기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뭐냐? 했더니 검토를 안 했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 검, 평가, 검토 결과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만족. 검토 결과 만족. R7에 따르면 만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죠. 네. 그런데 심사 보고서에 저런 내용이 다 빠져 있는데 음. 그 저기 심의 과정에서 음. 2015년 2월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문제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규제 기관은 집행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이고 하나의 네. 규정을 두고 이호기는 문제가 있으니 다 설치하라 해놓고 이호기는 음. 안 해도 된다. 상반된 규정을 적용한 거예요 이을수 음. 없는 얘기죠 네. 네. 이런 놓고 통과한 거야 아. 자 다음 음. 다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정 소송 과정에서 R7만 적용을 안한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음. 발조서 전반에 걸쳐서 최신 기 기준이 전부 다 적용이 안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C6 RD310, R789 이런 것들이 최신 기준으로 적용이 아예 안돼있고 음. 부분적으로 아주 할래다 말고 뭐 이랬다. 음. 그리고 178개 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R7 요건 충족이 안돼있고 음. 비상운전 절차가 미흡하고 음. 고에너지 파단 평가가 음. 제대로 안돼있었고 심사 당시에요. 확률적 아, 정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안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지지대도 아스메코드 적용하면 상당수 미흡할 가능성이 있고 화재 안전 규정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음. 무슨 말씀이냐 2, 3, 4 5견은 발전소 설계 기준이 7개가 6개가 딱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지는 어떻게 해라 음.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안전기준들이 있는데 네. 이루기는 없어요, 음. 아예 없어요. 대신에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뭐라고 되어 있냐, 화재가 났다. 음. 경남 용기 안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운전원이 소화기 들고 와서 끄게 되어 있어요. 음. 그 안에서 방사능도 나오고 방사선도 나오고 막 난리 났는데 운전원이 들어가서 그걸끌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2, 3, 4억에는 그래도 자동화 설비쭉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억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 업그레이드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 적용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어 과연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7천억 원 투입한 게 제대로 된 거냐 음. 그러니까 지금 맨비자 되어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음. 실제로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음. G2 원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 캐나다 퀘벡 어, 주에점 음. T 2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음. 원전이 캔두6로 월성 1억하고 똑같습니다. 음. 똑같은데 저기서 어, 자기네들 계속운전을 위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4조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패로 했어요. 포기했어요. 계속운전을. 그래가지 포기 포기하고 폐쇄를 했고 포인트 루프로 완원전이라고 있어요. 저거는 동쪽 끝에 뉴브론스윽이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 주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어, 월성일은 죽었지만 포인트 루프로 완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3조원 들어갔습니다. 저거는요 4조원은 <웃음> 에너지원한 포럼에서 자료 입수해가지고 평가, 저, 그 자료를 입수를 했고요. 좀 네, 뒤에서 네, 평가한 내용을 네, 네. 포인트로 프어가는 뉴스에 나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3.3 빌리언 캐나디언 달러니까 한 3조 원 들어갔다. 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음.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가 들어갔냐? 7천억 들어가는데. 7천억만 이제 투자한 거죠. 실제로는 네. 5 6 0 0억이요 실제로는 5천0 7천억도 ,600. 아니고. 네. 그거 가지고 계속 온전, 하게 해달라? 하게 해달라. 음. 그렇게 된 거고, 안전성 기준을 적용 안 했다. 해가지고, 패롤을 시키니까, 지금 7,000억이나 들어간 원전을 왜 죽이냐. 새발전수인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음. 다시 말씀드리면, 싸게, 날로 먹으려다 음. 골로 갔다. 음. 월성 이렇게, 그게 원전이에 규제시 패한 원전이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 정리 안해드려도 다 아시겠죠 예. <웃음> 간단히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그 어, 2012년도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때는 초기 설계 단계와 달리 어, 2012년 당시에 어떤 안전기준들 여러 설계 기준들이 적용돼야 된다. 그런데 어, 그러려면 뭐 R7, R8, R9 같은 그런 기준들이 적용돼야 되는데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이 새로운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됐고 그, 그, 그리고 또 아예 적용이 안된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 근데 만약에 어, 새로운 기술 기준을 다 적용하려고 봤더니 다른 나라의 원전 사례를 봤더니 3, 4, 조원 정도 돈이 들더라 근데 어, 대략 한 5,600억 정도만 들여서 드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일부만 새로운 기술 기준에 맞은 안전성 확보를 해놓고 거기서 좀 말씀드리면 네. 안전기준을 적용해서 업그레이드 한게 아니고 5,607,000억을 갖다 그러는 것도 실제로 낡은 기기 일부 교체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동하기 좋은데 네. 필요한. 거의 하여튼 뭐그 어떤 업그레이드 된 기술 기준에 보면은 상당히 미흡한 네. 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가동 결정을 2015년에 결국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2015년에 계속 운전 결정된 후에도 고정이 잦았죠. 그리고 가동률도 굉장히 낮았고. 2011년부터 예. 2017년 사이에 불시정지 횟수만9 번. 9 예. 번. 저도 기억나는 게몇번뭐 갑자기 정지됐다 해서 막 예. 불안하게. 1 년에 한두번 정도. 거기다 저기 또 경주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또정 검한다고 또, 또 정지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40%. 50, 60% 정도밖에 가동률이 안 됐었죠.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 제대로 안전성을 갖추려면 추가 비용이 적어도 몇조는 될 거고 네. 실제로 가동률도 굉장히 낮았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원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안전성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면 경제성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미 몇 년을 또 정지된 상태로 있었고 2012년에 재가동을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2015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3년 동안을 재가동을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빼진 나머지 7년을 가지고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10년 주기로 확장하니까 7년을 가동운전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운전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 경제성또 낮아지는 요인이 된 거죠. 네. 이미 이제 이, 그, 이 경우에 이제 법원이 또 결정을 또 했더라고요. 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그, 무효를 다투는 네. 그런 소송에서 어, 계속 가동 허가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남바 있다는 거죠. 네. 예.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무리다. 네. 계속 가동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는게 되는 거네요. 예. 주로 그 당시 판결에서는 뭘 이유로 들어서 이 계속 가동은 무리다 이렇게 본 건가요? 2005년에 대규모 이제 압력관 교체 작업 들은 그게 3천 한 600억 정도 들어갔다를 거든요 아까 5천 6백억 중에 일부인가요? 일부 원자로 예. 압력관 교체하는 작업이 있는데 음. 그거를 과장이 전결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거는 하나의 정비, 루틴한 정비가 아니라 계속 운전을 염두에 두고 전면 교체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원안이 심의사항인데 가장이 음. 일부 정결로 처리를 했다는 거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네, 이런 네, 거고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어, 심의, 심사위원 중에, 원안위원 중에 에, 적법하지 못한 한수원과 계약 관계가 있는 그런 분이 들어가 있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음. 어, 그 다음에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아주 방대하게 분표화 됐었고, 네, 네, 네. 어, 그 결과, 음, 판정을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아, 이런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이 안 됐는데, 이거 가, 계속 가동해도 되겠어? 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가동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 원한이에 약간 이해관계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뭔가 계속 가동을 위해서 재정이 투입될 당시에도 그 재정 투입 결정 과정 자체도 심의를 받고 사실 투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고, 고려돼서 계속 가동하는 건 무리다 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원자력계가 어, 기술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음. 이런 거를 그냥 전문가가 보면 실제 실무자가 보면 이런 것들을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근데 원안니 위원들이, 원안니 위원들이 인적 다양성이 아주 취약한 상태로 있었다. 네. 특정 대학, 특정 학과 교수가 주도하는 음. 제자들 중심으로, 경수로 중심으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밖에 없었고. 음. 어,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안전 전문위원회에서 그걸 제대로 평가를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 거기는 전문위원회니까, 실무자, 전문가들을 불러다 같이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대부분이 로스 데스, 저, 저, 액션이 좀 약했다. 음. 그리고 아까 고시 기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허술하게 미국 경수로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가다 보니까, 중수로 요건들이다 빠지고, 음. 네 이런 재반 여건들이 들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실패한 세계 유례가 없는 원전이 월성입니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계속 가동이 돼서는 안 됐었던 원전이었고 음. 법원에서도 계속 가동하면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근데 몇 년간은 사실 계속 가동을 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엉터리로. 예. 그럼 그렇게 결정했던 사람들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그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다들 승승장구 해가지고요. 음. 그 당시 사무처장이 뭐 위원장 됐다든가 아니면 당시 기, 적 기술원, 규제기관에, 기술기관의 핵심 책임자였던 분은 원장으로 음. 그 당시에 그기관의 원장했던 분은 대학교 총장으로 음. 전문위원 위원장도 총장으로 뭐~ 이렇게 그냥 다잘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이게 전문가로서 어떤 책임 의식이 전혀 없다 음. 그냥 승진만 잘하면 되고 위에 지시 받아가지고 대충 그냥 평가를 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음. 이걸 누가 알 거냐 이렇게 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 는데 후쿠시마가 발생을 했고 국민적인 관심사항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적 다양성이 아주 취약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자력계가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것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서울대 핵 공학과가 굉장히 배타적으로 마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 교수와 제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네트워킹 돼 가지고 음. 모든 원자력계 의사결정을 다 해요 음. 그게 원자력계가 나갈 길을 막고 있어요 음. 왜? 연구비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집행을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핵 공학 중심으로 과제가 다 들어가고 음. 원자력 그 실질적으로 인적 구성이나 이런 걸로 봐도 전부 다그 저기 핵공학은 8% 5% 8%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비의 50% 60%를 다 쓰고 있고 음. 나머지는 그러니까 결국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서 연구를 하더라도 자기 핵공학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위한, 놀고 있으니까 사람을 엄청나게 뽑아놨어요 음.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먹잇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에너지 전환 시기에 원자력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면서 음.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R&D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전혀 쏙 빠져 있어요 음. 그냥 현재 먹고 사는데 급급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 원자력계가 참 이태롭게 보이고, 그런 의사결정으로 갈수 있는 거는 극소수 인적다양성이 취약한 음. 그런 소수에 의해서 원자력계가 전체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저는 지금이라도 음. 그런 분들이 원자력계가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에 동성할 수 있도록 음. 그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지만 음. 너무나 이해관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음. 좀 그런 인적다양성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원자력 공학 관련된 분들은 원자력 발전이 많이 되면 좋다는 이해관계를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원자력 안전 분야까지 장악을 하고 계시다면 은 원자력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컨트롤되거나 감시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인 좀 다양성을 확보해서 어 원자력 뭐 발전하자는 분도 계시, 계셔야 되겠지만 안전하게 해야 된다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한 그죠 네. 부류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음. 그 안전이라는 것도 이제 예를 들자면 사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중요한 연구 기관장을 이제 뽑는데 한손 산하의 이제 연구 기관이에요 근데 기관장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주도하는 교수 제자를 임명을 했어요 음.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음. 뭐 개인적으로 보니까 겪어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요 누가 인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은 현장을 몰라요 음. 그러면 한수의 중앙연구원은 현장을 지원하는 유사시에 비상시에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가지고 더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트워크 중심으로 간다는. 네. 한 바퀴입니다. 음. 그래서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에너지 전환 시대에 뭐 원전 정책 뭐 그것을 위한 어그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위한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원전은 이제 에너지의 기본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 전력원으로서 에너지원으로서의 의미가 좀 축소되어야 된다. 음.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현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 저는 이건 굉장히 잘된 거라고 봅니다. 네. 무리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2080년까지 원전은 점점 축사하면서 어, 새로운 에너지 전환 쪽으로 이, 이 산업체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 학계 또는 연구계 이런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좀 집행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음.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빨리 음. 정부 쪽에서라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원자력계를 끌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음. 지금 7천억 투입한 새 원전인데 왜 가동 안 시키냐. 이건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자력계를 음. 원전을. 그래서 원자력 산업을 진정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방사선 융복합 산업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방사선 음. 융복합은 실제 원전 산업보다 사이즈가 7배가, 7배가 더 커요. 음. 그래서 귀쪽의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기는 핵발전소 짓고 핵폭탄 연관 기술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리더로서의 저기 그 아주 핵심 인사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음. 이런 방사능 융복합 이런 거는 옛날에는 사이드, 사이드. 네. 예, 지금도 사이드입니다. 음. 어 원전, 뭐 스마트 원전 그거 우리나라 어디 겁니까? 근데 그게 지금 거의 1조가까이 투입돼, 아 5천억인가? 음. 그니까 수천억 투입됐습니다. 6천억 인가 5천억 인가 투입됐습니다. 네. 근데 아웃풋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근데 조성기 박사라는 분인데 건강보조식품 해모임이라그 건강보조식품 개발하는데 뭐 10억 20억밖에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연구해 가지고요. 몇십억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연구해 가지고 특허를 저기 기술 이전해 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1조 가까운 기업으로 컸어요. 음, 뭐, 방사선을 이용한 건강식품인가 보죠. 예, 방사선을 쬐 가지고, 예. 어떻게 좀 유전자 조작이든 뭐든 해가지고, 음. 건강보조식품을 개발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예. 아주 효과가 있답니다. 음. 그래서 그걸 했더니 이 회사 엄청 커져가지고, 음.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기업들한테 주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고용창출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개인도, 300억을 받았어요. 음. 보상금 음. 기술이전 가지고 그리고 음. 러닝 로얄티 뭐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돈 네. 방석에 앉았어요. 네. 저는 이런 연구를 좀 해라. 음. 네? 맨 스마트 원전 어디 수출할 데도 없고 네? 중소, 중소형 원전 정부 지원금에 안착하려고 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도들 그리고 음. 최근에 어, 북한의 핵을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여당 야당의 박모 의원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거 이해보니까 뒤에 원자력 핵그 마피아가 좀 들어가 있다. 음.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핵전쟁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든 정부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좀 조직관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음. 아, 에,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아니, 미국에 뭐돈 주고 사오든가 그러면 되는거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꼭뭐 핵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네. <웃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핵을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쿼드 한방이면 우리 저기 사용해결료 저장 어떤 떨어지면 우리는 끝나요 그러니까 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음. 좀 뭐가 전향적으로 좀바뀌려면 인적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음. 같은 저는 서울대 공학과는 그저 배계 파자 그게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제대로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또 우수한 사람들인데 좀 그렇게 해서 어좀 원자력계가 자생력을 좀 갖추려면 그렇게 좀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미래 산업은 열려 있다. 우리가 선택하게 달려 있는데 음. 계속 과거로 갈라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를 진짜 명명하게 보고 자꾸 빡빡 우겨가지고 지금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지키려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면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가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동시에. 그, 방사성 융, 복합 산업들을 육성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음. 어,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고 더 많은 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다. 그런 쪽으로 좀 마인드를 열고 예.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월성 1호기 최근에 이제 뭐, 어,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 앞으로도 좀 얘기가 될것 같아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전문가이신 이정윤 원전 안전과 미래 대표 미래 원전 안전과 미래의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고요. 어,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들이 중간에 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월성 1호기의 경우에 어, 최신 기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어, 최신 안전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려면 많은 그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좀 위태위태하게 재가동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 가동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로 운영이 되, 됐었던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으로도 어, 어, 계속 그 운전을 하는 것이 어, 문제가 있다는 라 판단을 받은 바가 있다는 라 말씀해주셨고 전반적으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원전의 학계라든지 또는 정책이 좀 원전 마피아 쪽에 의해서 좀 주도되면서 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치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 앞으로도 뭐 가끔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논란이 되면은 하여튼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ppt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 <웃음> <웃음>